가바리가두장 들어왔는데요 그 이건 이브생 노란 거고요 이건 검정건 닥스 겁니다 닥스 이 코드가 전체적으로 크잖아요 이렇게 그 기장도 여기까지 내려오는 건데 요즘은 기장을 길게 안 입어요 기장 줄이고 품 줄이고 어깨 줄이고 기장 줄이고 이렇게 그 이브생 노란 것은 이 나그랑 소매예요 보통 나그랑가 소매로 보면 여기가 이 부분이 다들 이렇게 툭 튀어나왔습니다.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패드가 있었는데 패드를 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패드가 있어서 귀찮으니까 빼거든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어깨가 툭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잡는 것을 제가 찍으려고 했는데 그건 못 찍었고요. 오늘 또이캐시미어 닥스 캐시미어를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찍으면서 일을 하는 게다나아서요알렇게 닥스 표시는 어디 갔나요? 이게 가있 닥스 그 우리나라에서는 닥스하고 삼성 갤럭시가 제일 대메이커잖아요 요즘은 품질도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캐시미어는 아주 새거인데 커서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입은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 줄이는 과정을 처음에는 못 찍었고요 사진으로 대체할 거면서 지금 여기 보면은 소매는 떼어냈습니다 소매 떼어내고 기장도 잘랐고요 기장도 잘랐고 품은 전체적으로 한 4cm 정도 줄름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쭉그 과정을 지금까지 안 찍었는데 이걸 찍어보겠습니다. 또저 혼자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서도 일을 하기 때문에 옆에 자음이좀 들어가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기장은 1cm씩 잘라는 거잖아요. 이 정도 잘라냈고요. 이건 밑단 자르고 소매 떼내고 그다음에 소매 떼내고 이제 와케 이렇게 떼줍니다. 세게 땡기면 안됩니다. 땡기다가 다 걸리면 팔을 대줘야돼요그면창 나가보면 돼요 대응사고 치는거죠. 이렇게 쭉, 쭉 뜯습니다. 오라도 뜯어야되겠죠? 세게 뜯어보면 안 됩니다. 뜯었을 때 패드를 빼주고요. 패드를 제거해준 다음에, 여기를, 손이 한번 가는 데는 두 번씩 가면 안 됩니다. 두 번씩 가면 은이더 많고 많아요. 속도도 늦고. 한 군데서 손볼수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냐 개신하고 몸판하고 움직이지 말라고 개신하고 몸판하고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개신이 적어갖고 특히 주의할 점 항상 얘기를 합니다만 몸판이 커가지고 이렇게 됐을 경우는 빼도 갖고 못합니다. 항상 개신이 약간 크게 밑에 있는 심지가 개신이 약간 크게 좀 좋습니다. 이거 지금 섬의 이동선이에요. 소매 이동선인데, 여기에가 소음이 앞소매가 달린다는 얘기죠. 그럼 반대편을 찢어야 되겠죠? 저는 이제 오래돼 나서 감각을 다 알아요. 땡겨도 찢어질 건가, 안 찢어질 건가. 근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전문가들 많이 해봐서 딱 보면은 아, 이 천은 찢어도 되고 안 찢어도 되고 그런데서 근데도 가끔 가다가 또 이게 원단이 낡아가지고 패런떼에 내야 되겠죠? 낡아가지고 원단이 나가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전히또 혼동 고치다가 또 쌩은 물어주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저절때 그러지 마시고요 이만큼 줄인다고 이렇게 해놨잖아 지금. 그럼 여기로 어깨를 이렇게 펴줍니다. 일단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일단은 심지를 붙여야 되니까요. 예, 그 일을 열심히 한번 소질이 있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은 일을 지금 아르키면서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옆에서 잔일도 하다가 와서 일하는 거 있으면 보면 이게 반복되는 일이니까 금방 보면 알수 있잖아요. 음. 백날 학원 나와서도 오마록 하나도 제대로 못 치고요. 스쿨이 한 번도 제대로 못 쳐요. 현장 실습에서 와가지고, 제 동영상을 보면 제일 쉬워요. 동영상을 계속해서, 분복해서 보시다가, 나중에 정, 뭐 손님 대안하는 걸 알지, 옷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보는 걸 알지, 이 디자인이 그렇잖아요 리폼이. 사람의 체형을 그렇게 보고, 각자가 다른 체형을 다 보면서, 우리가 보면서, 거기에서, 디자인을 어디는 얼만큼 줄까 여기는 이만큼 저기는 저만큼 줄거인가 그래서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적어놓고 저처럼 이렇게 사진을 찍어놓으면 좋아요 음. 사진의 칼라를 찍어놓고 나서 작업을 하면서 이걸 보면서 작업을 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네이저 잉크도 잉크 값도 무시를 못해요 그런데 할수 없죠 뭐 여기 음. 안 찍어놓으면 막열 번, 스무 번씩 돌아 놓으면 언제, 어디를 해달라는지 기억이 안나옵니다저가 나도 잘 몰라요. 사진이 제일 정확합니다, 사진 그래서 우리 일별로 오신 사모님이 인사를 한번하라 그러니까 안 한다고 도망가버렸어요. 그래고 한쪽이 웃고 있어요, 지금. 다음에 제가 일하면서 다음 일할 때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딱 자르면 되겠지. 그럼 이제 우라도, 이제 뒷판 잘랐으니까, 옆쪽을 잘라줘야, 우라가 너무 크면은, 안 되잖아요. 여기가 나면서 아까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반드시 놓고, 놓은 상태에서, 옆에를 잘라냈잖아요. 이거 지금, 네 입은 남는 거예요. 남는게 잘라내야 되겠죠 이 부분을 가판도 잘랐으니까요 네. 여기서는 거의 똑같이 하면서 사분 1만 크게 옷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요 끝이 없습니다 이 옷이라는게 형이 다 다르고 디자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헤더에도 끝이 없는데 이걸 뭐한두달 만에 얼른 배운다고요? 그건 좀 어려운 얘기겠죠. 근데 이 옷을 계속 영상을 보고 그 옷을 계속 만들다 보면은 꿈이 깹니다. 자기도 모르게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게 머릿속을 벌려서 볼 수는 없잖아요. 이제 뒷판 정리가 됐죠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지금 어, 암홀을 정리해야 되겠죠 암홀을 정리를 하고 여기를 밑에를 정리를 해야 되겠죠 밑에 할때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밑에 카메라를 좀 옮겨 가지고요 네, 나중에, 이것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박으면 되겠죠? 나머지 빼주고, 이렇게. 네, 나중에 창고물 여기 빠질 겁니다. 근데 여기가 좀 중요해요, 박을 때게. 항상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거예요, 여기 박으실 때. 지금 이 부분까지 박을 건데요. 먼저, 이렇게 놓고요. 우라가 지금 접어진 상태잖아요. 그대로 방어야 된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여기까지는 방어거 여기까지. 이렇게 쭉 해서 박고, 들고, 이렇게 박야 된다. 그럼 박았으면은, 여기 표시해놨죠. 박기 전에. 접은 쪽. 그분만큼 딱 해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놓고요 위에다가 넣고 표시해놨잖아요 지금 이럴밤으로 다 막으면 안되고요 여기로 잘라져봅니다 너무 하착장은 미어져고요 그럼 안되겠죠 이렇게 뒤보겠습니다뒤져보면은 이렇게 남겨내요 얘는 딱 이제 테이프 붙여져 보면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아까 뒤집었잖아요 표시를 해서 그대로 눌러주면되는거 이제 이렇게 하면은요 항상 아이롱 스팀이 갈때게 위에서 밑으로 가야 됩니다 위에서 가면은 어떤 게 스팀도 세게 접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스팀도. 이스템좀 약하게 해갖고 위에서 아래로 그것만 명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호를 정리를 한 다음에 와기를 박아야 되겠죠? 조금 다 박기 위해서 또또 가위가 가가지고 또 잡아본 수가 있어요. 가위 잡는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몸판이 오른쪽으로. 아무 잘 됐을 때요, 이거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동선얘기했잖아요소이 이동선이. 소이 네, 이동선. 소매 이동선이 여기인데, 이게 지금 완성선이에요. 완성선이라고 제가 꽂아놨거든요. 이렇게. 자로 네? 자를 됐을 때, 이자 옆에. 이게 앞판이에요. 이거 뒷판이고. 이리로 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맞는 거예요. 좀 파줘야 되겠죠 안파져도 되고 파져도 돼고 응? 여기서 이렇게 놓으면 은 거의 맞죠 지금 좀 그대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화면에서 사진을 한번씩 봐줘야 돼요 혹시라도 여기가 문제점이 있나 없나 이건 아니고요. 이거, 이거에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검정 거니까. 이 검정 거 뒷판, 앞판. 이제 사진이 이렇게 나오는, 까맣게 나오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은 문을 제가 열어놓고 촬영을 해서 저리개가 많이 열리고 안 열리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촬영할 때 항상 창문에다가 검은 커튼을 쳐 놓고요. 창문을 다 닫고 그러고 나서 촬영을 합니다. 그래야 색깔이 변화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서 한번에 가볼까요? 아이, 알고 있니? 얼마나 좋은가? 힘들 것 같아. 요 한나씩 보는 거. 무슨 말이에요? 양복이든 정장이든 무슨 옷이든지, 이 암을 정리를 잘하고, 소을잘 달아야 됩니다. 잠봐야 뭐 상관이 없겠지만, 여기서도 에 다릴 때요, 아까 제가 위에서 스팀을 많이 주지 말고, 조금만 주 위에서 아래로 대라 그랬잖아요. 괜찮잖아요, 지 이 스킨 팍 쪼버리면 자국이 나오고 말할 수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요제 말을 깊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기서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이것은이것도 위에서 밑으로. 자국남죠, 지금요. 조금 세게 되거든요, 자국남. 암홀 테이프까지 다 쳤고요. 암홀 테이프 쳤고, 이거 박아줬고, 왁키를 봐야, 왁키 박아서 소매만 달면 되겠죠. 항상 밑판이 뒤로 가게. 일단 처음부터 다큰 놈을 재볼 수 없으니까, 여기서 똑같이 잘랐기 때문에 맞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1cm 박으면 됩니다. 그래서 박아서, 시접대로 정확하게 박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박은 다음에 이렇게 재보면 됩니다. 맞죠? 그러면 중간을 이렇게 잡으면 중간을 잡아서, 안드닥에. 시접을 일정한, 밑에 쳐고 아래 쳐고 일정한 잡아서 할 때는. 밑에는 덜 박히고 위에는 많이 박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 이렇게 잡고 쭉쪽 파가 이렇게 이렇게 딱 박아 줘야 이렇게 여기 직선으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요 악기를 박아 왔고요. 앞길 갈라야 되겠죠? 갈릴때는, 앞길를 갈릴때는 항상 한번 다려줘요 그게 나중에 시접이 밖에서 꼬이지 않게끔 이거 시접이 안달려주면 안에서 땡깁니다 시접이. 만가 한번 봐야 되겠죠. 아무리 연만가가서 소매를 달아야 되겠죠. 보통 10일 정도 되네요. 11. 11이면은, 야, 이것도 소매 해야 되겠죠. 소매 지금 파카는안 잡았네요. 파카형도 잡아야 되는데, 소매를 약간 줄이니까요. 이게 얼마 정도 줄이냐 1cm 정도 줄일거에요 빼놨는데 찔려놨는데 우리 사원님께서 없애버렸거든요 빼버렸거든요 빼면 안되는데 1cm 정도 줄여야 돼요 소매를 그래서 일단은 섬의 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코트라 7인치 반이에요 그래도 이제 양복을 안에다가 안 입고 입는다 그래서 양봉을 입고 입으면 그 정도 돼야 되는데 양봉을 안 입고 멘티에다만입으신데요 손님이 여기서 소매통만 좀 쳐버리겠습니다 너무 커요 소매통하고 팔통하고 여기 앞판을 갈때 깎으면 안 됩니다 앞판을 치지 말고요 티판을 치는 거예요 저쪽에서, t 판에서 1cm가 죽었거든요. 이렇게 1cm만큼 줄이는데, 지금 이 선에서, 여기에서, 자를 양이야지 잘라질 양. 이게 팔통이 너무 커요. 그래서 팔통을 줄이는 거예요. 손 양으로 줄이는 거예요. 이 정도면 팔통이 죽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일하시면서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 소매산 낫지가 들어가 있네요. 낫지라고 그래요, 일만말로 다이찜, 이말로 소매를 1cm 정도 줄일 거예요. 줄일 건데, 소매를 지금 이만큼 줄일 거 잖아요 여기서 소매 기장을 줄일 거니까요차량여기서 이렇게 되는 게 좋습니다 여기 1cm 줄일 거고 차량을 보면은 이건 앞판이라 그랬어요 항상 제가 이건 뒤판이고 여기도 앞판다 이렇게 나봅니다 이렇게 시 g 놓고 봤을 때 거의 똑같잖아요 이렇게 시 g 을 놓고 봤을 때 약간 좀 큰데 이건 재단이 잘못된거고요 여기에서 여기도 1cm 인데 여기도 1cm 해보면 안되죠 이거는 가면 갈수록 센치가 적어집니다 잠깐만 이 포인트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딱 맞잖아요 그대로 내립니다 이렇게 소매를 제작기 어렵게 생각하면 옷이 마음에 안 듭니다 제대로 안 나와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서 보면요 은 제일 중요한 것은 시접을 2cm를 기장을 줄일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2cm 내려왔잖아요 그럼 이 거리하고 응? 이 거리하고 줄였을 때 내려왔으니까 이 거리하고 일치해야 되일치 약간 적죠? 맞네요 이 거리하고 여기서 줄이기 전에 거리하고 이 거리하고 여기에서 이 거리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여기를 너무 많이 면 내렸다고 손에 기장을 한 1인치 내렸다고 이거를 하다 보면은 이거 쫍아져 볼 수가 있어요 그것만 절대 주의해야 됩니다. 소매가 이 암홀선을 유지해야 돼요. 안그러면 이걸 이렇게 땡겨 가지고 밑으로 땡겨 가지고 재단해도 되는데 여기가 지금 여기 천해버렸으면 1인치 이상 천했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되면은 소매를 겨드랑이 밑에가 옷을 입었을 때 그대로 달아으면 옷이 체해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이만큼 파 내줘야 돼요 곡선을. 이렇게 같이 섰을 때 곡선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 선이 돌아가야 돼이 선이. 여기를 앉혀 놓고 5밀 밖에 지금 안 됩니다만 은 이것을 앉혔을 경우는 옷을 만들어 놨을 때 옷이 양복의 소매가 놓이고 안 놓이고 그래요 그 주의점만 참작을 하시고 위에 이 부분 여기 지 잘라야 되겠죠 이렇게 처음에 지금 1cm 기장을 줄였는데. 이것만 주의하면 된다 그랬죠. 이 부분, 씨안 잘라냈을 때하고, 잘라낸 놈하고, 이 길이하고, 아까 그 잘라내기 전하고, 이 길이하고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소매는 다 됐으니까, 우라를 정리 해야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땐, 이게, 이 양복은, 대량으로 만들어서 옷이 엉망진창인다. 그냥 하다 보면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이거 색깔이 그래요 색깔, 별 이런 말로. 이거 지금 내가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아이롱 할 때는 항상 위에서 아래로. 스팀 많이 주지 말고요. 스팀 많이 주면 절대 안 된대. 다 지금 조금 요 위에서, 밑에서 위로 데려야 되는데, 한번 데려볼까요? 결로 올라서 그래요. 스팀 안 줬는데도. 트잖아요적 많고. 어마 이렇게 스팀을 조금만 더 줘도 이렇게 돼요. 굉장히 일하면서 신경 써야죠. 나중에 스팀 줘가지고 좀 잡아야 되겠죠. 스팀을 조금만더 줘도 그렇게 잡고 <목소리> 그런 경향이 생깁니다. 약간 크게 가다가 좀 밑에서 거의 똑같이, 이건 똑같이, 그냥 그대로 달면 되겠죠 여기서 그래서 이것은 항상. 여기다 마쿠라를 달 거예요. 마쿠라를 달건데 마쿠라는 항상 넓은 쪽이 앞쪽입니다. 여기서. 이번에는 조금 신경써서 했으니까 잘 보세요. 여기는 거의 드간동 와는데 앞판이에요 이게 지금.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정도까지는 거의 드간동 조금 더 넣어주고요. 위치를 당겨주면서 내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빨에 넣어 주는 거예요. 이게서 최대한 넣을 수 있는 데까지 겹치지면안 되겠죠 겹치지 않을 정도 떨어진 만큼 떨쳐야 되겠죠. 이거 노르발 그러면 마크라제 맞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여기서는 넣는 동 많은데, 이 정도만 경쟁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여기까지 최대한 넣는 데까지 넣어줍니다. 갈수록 많아요. 여기는 더 넣어주고.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가요. 뇌을봤다싶시면 됩니다. 음. 아까 소매가 12위였거든요. 지금 겹치지는 않았잖아요. 겹치면 안되니까 소매 암호를 보겠습니다. 12위에 나와라. 나올거예요 12위인데 약간 큽니다. 캐시미약 때문에 이정도는 집어넣어도 됩니다. 서에 타카링을 잡아가지고요 다려왔습니다 서메을 달 때는요 항상 핀으로 먼저 꽂아보고 나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가클 때는요, 밑에 칠땡겨주고 이렇게 손으로 잡아주면 들어갑니다, 이게. 여기가 맞죠? 한번 선이? 니 한번 재봐야 되겠죠? 거의 맞습니다. 최대한 넣어주면 좋겠지? 교치면 안 되겠죠? 거의 맞습니다. 지금. 그대로 박아도 될것 같아요. 여기 앞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는 이 부분에서 한 2인치 반 정도 되겠죠. 여기는 파카링이 많이 들어가도 안 되고 적게 들어가도 안 되고 똑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놨을 때, 이걸 빼고, 자연스럽게 잡아준 상태에서, 그대로 돌아가야 된대요. 라운드시점 조금만 덜 박히거나, 많이 박히거나, 소매가 옵니다. 한번 볼까요? 잘 달렸습니다. 지금 저쪽에서는 안 보이는데요. 소에잘 달린 편인데 이러면 잘 달렸죠? 여기 여기가 얼마나 이동됐습니까? 반인치, 8분의 5 정도 이동됐네요. 소매가. 이쪽도 8분의 5가 이동돼야 되겠죠? 저쪽에는 핀바리를 한번 해봐가지고 했었기 때문에, 그냥 맞춰서 다았는데 여기 닿을 때는 저쪽 박았던 감대로 그대로 박금 됩니다. 8분의 5로 이동했어요. 여기에서 8분의 5로 이동했죠. 이렇게. 잘 맞을 것 같은데요. 여기 꺼져 놓고요. 그대로. 자연스럽게 원 돌아가는 대로 그대로 하게 됩니다. 조금 더하면서 자연스럽게 라운드를 잡아줍니다. 일단 한번 재보고요. 검사는 거 맞죠? 약간만 좀박하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웃음> 이렇게 보면은, 지금, 화면에서 보이죠? 여기 보면 전혀 찝히지 않았고, 손에 잘 달렸습니다. 손에는 예, 여기가 생명입니다, 여기가. 다음, 패드를 박가지고요 헤드가 항상 날라온 쪽이 뒤로 가게. 날라온 쪽이 가운데 선에서 1cm 앞으로 이동해가지고 그대로 가거든요. 그러면 이거 나중에 드라이 들랑달랑 해도 울지가 않습니다. 드라이가 몇번 들어갔다 나오면은 손으로 해놓으면은 이것이 나중에 파카랭이 막 찌글찌글 합니다. 그러면 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러잖아요. 옷을 맨날 드라이에서 입다 보니까 거기에 소매산이 찌글찌글하잖아요. 그거 뜯어서 가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냐 모르니까 그냥 입고 다니는 거죠. 그저께 문 대통령도 보니까 소매상이 짜글짜글해요. 패드가 죽어가지고, 거기가 찌글짜글 한 거예요. 이럴 때는 패드를 뜯었다가 다시 달아주면 새우같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박아버렸을 경우에는 이게 안죽 때문에 그대로 있어요. 직업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방송하는 사람들, 앵커들, 이렇옷 입고 나오는 거 보면, 옷이, 옷이 잘 됐다, 안 됐다. 조금 어디만 수정하면 되겠다. 직업적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게. 그래서요, 경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어디,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밑단을 박아야지 밑단을 박 밑단을 박아야죠 여기 스태치가 나아졌잖아요 스태치가 여기 다 풀면 은또 손으로 해줘야돼요 여기 끝에만 풀면 달려야죠 이런걸 좀 피우는거죠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갖고 이거 결체대가면 안되니까는 여기까지는 그대로 이대로 왔으면 돼요. 이대로 갔다가 여기서 앞판을 빼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앞판을 빼면서 이쪽으로 을 밀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건 당겨주고 지금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밀어넣어 주면서 앞에치에 당겨주면서 그냥 밑가시가 나중에 뒤집었을 때 편안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편에 할 때도 설명을 한번더 드릴게요. 이게 웬만한 사람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반대편에 해야 되죠 반대편을 막으면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만 빼주는거예요 끝만 끝실만 많이 빼버리면은 나중에 손으로 다 해줘야된대 손으로 하기 싫어서 요령은 최대한 펴는거죠 이렇게 딱 펴가지고 넣고 반드시 나가면 되겠죠. 조금 더 나가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얘는 반대, 이제 반대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빼주면서, 이 오른손은 빼주면서, 왼손은 집어 넣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죠 자 이제 소매만 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잡으면은 이쪽판이 파이 새끼판이잖아요 좁은쪽을 새끼판이라고 그래요 시다소매 시다소매 이걸 오아소매 넓은쪽을 이렇게 넓은쪽하고 지금 넓은쪽하고 넓은쪽하고 이렇게 배가 다, 다 닿았잖아요 배꼽이 그거는 이걸 이대로 그대로 뒤집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뒤집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거예요 아까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표시가 여기가 있죠?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반대편은 밑에서부터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아무거 똑같이 잘랐기 때문에 맞아요 박아서 뒤집었잖아요. 뒤집었는데, 여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송곳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가면서 라운드로 약간 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 여기가 라운드가 안 되고, 턱이 딱 지잖아요. 사각으로. 더그 보기 훨씬 쉽습니다. 여기 이렇게 튀어나왔잖아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밀어가지고. 너무 됐을 텐데 이렇게 한 번에 틈을 쫙 줘가지고, 꽉 눌러줍니다. 얘가 좀 튀어나온 것 같죠? 튀어나온 것같으손 곳으로 잡아줍니다. 좋습니다. 깨끗하죠? 이게 지금 닥스 건데요, 닥스. 이게 닥스 건데. 이런 손님들 이게 비싸잖아요, 옷이. 이 정도 되면 최하 200만 원이에요. 네. 고쳐서 입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돈몇푼안 줘도 고치면돼 그래갖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 옷이 딱 마음에 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가격이 16만 원이다. 그럼 20만 원 그냥 주고 갑니다. 남자가 팁잘 줘요. 남자가 남자를 돈 세다 보면은 5만원짜리 쭉 나오다 보면 은 예를 들어서 30만원인데 35만원에 나왔어요 그냥 줍니다. 그님 그러니까. 그래서 아 내가 속으로 아 역시 멋쟁이네 돈도 잘 쓰는 구나 돈을 쓸줄 아는 구나 그러죠 그러니까. 그리고 제 집에 온 사람들은 최하가 그런점입니다 아, 인터넷 보고 온 사람들은. 제네시스가 제일 많이 오고요. 벤츠. BMW. 마무리해서 이제 밑에만 받고 다리면 됩니다. 이제 완성돼서 다리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를 때는요. 소매를 이렇게 넣고 소매 안에 시즌이 겹치는 겹치라고 이 가해 부분에다 걸쳐 야 됩니다 여기 아이론이 가도 이건 안안 구부러지잖아요 단추도 있고 그래서 이 가에다 걸쳐 놓고 이렇게 내니다 아이론 거꾸로 밀면 절대 안 됩니다 반대로 밀으면 스텝 많이 주면 안 되고요 이렇게. 네. 을 데려야 되는데요. 이렇게 놓고. 한 번에 다달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 군데씩 이렇게 다리는 거요 이렇게 밀고, 밀어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딱 먼저 자리를 잡아줘야 돼요 이게 그래야 아이영이 가도 그대로 있거든요 먼저 자리를 딱 잡았잖아요 지금 위에서부터 개식이 있기 때문에 이 밑에가 스팀 조금 줘도 꼭 눌러줘야 돼요 그냥 자리를 제대로 딱 잡습니다 근데 스팀을 많이 줘버리면 안 되겠죠 치, 자리에 나와버린다 좋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당깁니다 당겨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그대로 지나가야죠 이런.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당겨주면 되그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금 무릎은 받치고 있어요. 제가 허벅지로 밑으로 못 내려가게 여기 받치고 있잖아요. 여기 턱나무잖아 이렇게 많이 하니까 아름세지 실수행기야, 실수 생겨요 시술 이 조금만 주내서꽝 올라가지고 밀어줍니다 그대로 땡겨서 지금 무릎이 왼쪽 무릎이 갇히고 있거든요 지금 내린다면 여기 위치가 있으면 밑단 한번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원래가지고 뜨잖아요 이렇게 끝내서 잡아주는 거예요 안에 패널에 되겠죠. 언제 신주단지 모시듯이 해야 돼요, 이거 그 다음에 어깨를 다리게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서딱 잡아줘야죠, 이렇게. 둥그라서 선이 딱 나와야 돼, 이 선이. 이 선이 둥그렇게. 스팀 많이 주지 말고요. 재미있 n <놀람을> 달고 소매 달고 패드 달 소매 달고 마크라지 달고 패드 달고 그랬으니까 그게 뻥뻥 하잖아요. 이 자리가 이제 안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스팀을 줘가지고 움직이지 말라고 딱 자리 잡아주는 거예요. 지난 것같 얘기가 지금 자국이 남았잖아요. 딱 넘겨가지고, 시접을 바깥쪽으로 넘겨가지고. 집어넣었습니다. 이렇게. 손매를 집어넣어가지고 딱 아, 이제 라운드를 딱 잡아주는 거죠. 이제. 스팅을 많이 줘버리니까 여기도 그렇죠 지금 이렇게 저어보면 조금 더옷걸이다 그런 마네킹에 입혀 놓고 다시 할 거예요 이건 브색 노랑이고요. 여기 보면은 이브색 노랑이라고 써져있죠. 로고가 새겨져있죠. 네, 이거 오리지널입니다. 작은 아니고요. 찍혀있죠. 나벨에도 다 있어요. 나벨 벌리려면. 이 옷도 나가라 보면 보통 패드가 들어서 여기 이렇게 푹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 과정을 제가 뜯어가지고 쳐냈고요. 패드, 패드 없이 입으신다고 해서. 그대로 꺼내놨고 소에잘살고품 줄이고 기장 줄이고 소매통 줄이고 여기 수정 가고 그기를 보면은 막 입고 다니기는 아주 좋습니다. 개버들바닥에 구김도 전혀 안 갑니다. 이 수정이나 먹다가 벗어도 되고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추우니까 입고 있다가 선젠트 가면 덥잖아요. 그러딱 벗어서 딱 걸어놓으면 됩니다. 고이 옷도 녹옷값 하겠죠? 최하 100만원은 넘고요. 기본이 150만원 정도 될것 같아요. 조금 더 부르면 한 200만원이 넘어가겠죠. 근데 요즘 옷들은 보통 200만원이 다 넘습니다. 돈에 값어치 그렇게 없나요? 돈 벌기는 힘든데 옷값은 굉장히 비싸요. 바지 두 개에 상의 하나면 300만 원 줘야 됩니다. 이런한민들 양복이 있겠습니까?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장롱에 있는 그 옷들 있잖아요. 가가지고 이렇게 온단 좋고 응? 온단 좋고 온단 저만 안 먹었고 디자인이 좋고, 메이크고 그러면은 저한테 들고 오십시오. 제가 새 옷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주 새 옷으로. 그래봐야 공임 얼마 안 돼요. 이게. 이 전부 다 뜯어가지고 다시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부 싹 뜯어가지고 분리를 해가지고 다시 다려가지고 재단해가지고 또 봉제해가지고 또 아이롱으로 마무리해가지고 실밥 털고 이렇게 하는 데까지 하루 걸리면 다. 이거 해봐야 저는 이제 많이 안받고요 인터넷에 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다음에 청바지 한다고 했는데 청바지는 진짜 할 거예요. 정말이 할때또 사진이 찍든지 그 안에 또 들어와 있는 옷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그거 하면서 좀 특이한 거 있으면 또 찍어 놨다가 한 번에 같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하나 눌러 주세요.